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써왔던 제품 여러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니멀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항상 좀 저렴한 제품으로 여러가지를 사서 써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사고 버리고 막 했었는데요 요즘에 조금 미니멀에 관심을 갖고 살림을 줄이면서 정말 버리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면서도 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, 몇천 원안 되는 그런 것도 쓰기가 멀쩡한데 또 쓰지는 않고 이런 제품들이 계속 쌓이면서 집은 집대로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또 물건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쓰지는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방치되는 물건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버리기 시작하면서 아 제품은 이런 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살때 싸다고 무조건 뭐 대량의 물건을 사기보다는 검색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개를 좀 비교해 보면서 사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물건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사는 편이고요 특히 수납 이런 바구니나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물건을 처분하면서도 남겨뒀던 여러 가지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물건은 좀 두고 쓰면서 점차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오늘은 버리지 않고 계속 남겨두고 그리고 필요하면 한 번도 살 정도의 마음이 있는 것 그런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케아 바구니인데요 아, 바로 바이에라 제품이에요 34, 24, 24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제품을 계속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사이즈에 맞기 때문이겠죠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케아 제품이 두개 바구니 두 개가 여기에 정말 딱 들어맞더라고요. 그리고 폭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. 집집마다 조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. 어, 수납함이 예뻐도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음, 그 집에 어울리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가격은 한 9,000원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튼튼해서 도 사용하기 좋고 양쪽에 일단 손잡이가 있어서 너무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큰 수납장이에요. 네, 큰 수납함인데 사실 제가 이게 5,000원, 뭐 8,000원에 사는 수납함 중에 이게 자꾸 바구니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요 안에 이 안에 이 마개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되게 조금 힘들었었거든요. 항상 사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 제품은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지 좀 튼튼한 편이에요. 그래서 꽉꽉 나눠지고요. 저희 같이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이런 수납함에는 이렇게 차라리 높은 게 낫더라고요. 그래서 국수나 이렇게 조금 양이 많은 한약들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, 이런 거를 보관하기에 양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좀 깊은 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좀 관리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얕은 거보다는 <웃음> 조금 높은 이 제품을 좀 선호하고요 깊이가 맞으면 이 제품을 좀 많이 둘것 같아요 네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렉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틈새로 쓸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요건 닫고 요건 놓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딱그 자리에 둘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체온계는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. 체온계나 저울은 항상 요 자리에 있고요. 뭐 약도 여기다 이번에 놓은 경우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커터나 체온계, 저울은 항상 요 자리에 두고 있어요. 그래서 한 3년 정도 돼서 그런지 항상 채온개나 저울을 찾을 때는 딱이 자리라는 걸 알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, 이걸 사시는 분들도 이 자리를 딱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틈새가 좀 벌어져 있다면 또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깊이나 폭을 생각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이즈마다 있으니까 항상 재셔서 사시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기주부였습니다.